예. 아 이제는 다 알려져 있듯이 대검은 감찰부에 배당되어 대검 사건 번호까지 붙어 있었던 한명수 전 총리 내문 사건의 수사검사들에 대한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모 씨의 진정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의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서 재배당하였습니다 이 당시 대검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징계를 위한 조사를 담당하는 감찰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진정 당사자가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원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이번에 새로이 진정을 제기한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한모 씨의 진정은 대검 감찰부로 배당했다고 합니다. 한모 씨는 진정을 하면서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는 것을 원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최모 씨의 진정을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했을 때 대검이 들었던 이유 중에 두 번째 것인 진정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했다는 라 이유는 이번 한모 씨의 진정 사건 배당에도 적용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를 위한 조사를 담당하는 감찰부 소관이 아니었다고 라 얘기했던 첫 번째 이유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이것만 봐도 지난번에 있었던 최모 씨의 진정사건을 재배당한 대검의 조치는 원칙과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일전에 지적했듯이 전례 없이 사본을 이용해서 최모 씨의 진정사건을 재배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재배당은 정당성이 더 없어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미 지난 업무보고에서 채모 씨의 진정사건의 재배당 과정의 적법성 등을 살피고 있다고 했습니다. 채모 씨의 진정사건을 사본을 이용해서 그리고 조사할 권한이 있는 감찰부가 이미 감찰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당한 과정이 과연 어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검찰이 바로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